지금 자극을 냅다 줬대요 응. 근데 지금 티토가 더 빠르고 마이너스 80 있는데 여기밖에 없잖아요 응. 여기가 A 지점이라고 일단 둘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맞고 그리고 T1일 때 2에서는 음. 이것도 아까 그 꿀팁 사용하면 바로 나올거아 음, 음, 음. 잠깐만 T1 이게 반대지 T1이 더 빠르지 어? 아, 아 T1이 더 빨라? 왜냐면 T1일 때랑 T, 어, T1, T1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T2니까 아 시간이 경과가 그치 네. 응. 이렇게 음. 됐을 때, 음 여기 최초는 여기가 15, 마이너스 81, 여기는 30, 그러면. T1일 때는 지금 요거니까. 음.